그럼 하늘 한번 봐봐. 하늘 한번 봐봐. 하! 눈부셔. 야 그리고 주변도 한번 둘러봐봐. 먹어봐요. 어, 몸풀기도 한번 해볼거야. 허리. 여기 뭐가 들었을까? 네. 다 받았죠? 이거 어떻게 열었어? 얘들아 뚜껑을 열어봐봐요. 이게거자아 손바닥을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고. 이렇게 손바닥을 대보면 뭐가 보여요? 아직 나뭇잎이나 다른 거는 넣지 말고, 자기 손바닥 번호가 네. 네. 손등에 털이 난 것도 보이는 친구가 이제 친구 등에 옷도 한번 잘보는어네옷하고 친구 옷을 보는데 또 다른 거 보입니다. 10분 뒤에 10분 뒤에 10분 친구 머리! 머리카락! 잘 보여요? 봐봐 지 머리에 이가 안 터나? 일하는 것도 알아? 이는 안 터네? 자 이제, 이제 나뭇잎을 보는 거예요 자, 잘 보여요? 잘 보여? 가셔야, 우리 친구들 잘 보여요? 이제 선생님 저는 미션 얘기를 잘듣기자 하나씩 뭘까? 상상을 해보는 거야 아니 이게 뭔데? 뭐 들어있는 거 같아요? 그럼 다른 도토리 통이 또 있을 거야 그래서 같은 소리가 나는 내 짝꿍을 찾는 거야 지금부터 같은 아, 소리가 나는 내 짝꿍을 찾는 거야 어, Mine... 짝꿍을 찾는OUR... 오 Na Amanda, 나는 소리가 안 좋아 오 잠시만 Sterns. 언니 아니 아까 해봤어 그런데 달랐어 똑같은 소리나 둘이? 소리 한번 들어보자 아 소리가 안 나는구나 둘이 <목소리> 소리 나요? 어딨을까? 나랑 같은 소리 나는 친구 어딨을까? <목소리> 자한 들어보자 한 명만 얘들아 횟수가 하나일까 여러 개일까? 한개 <목소리> 다시 들어봐 여러 개몇개 개. 개. 개 들어있는 것 같지? 자 다른 친구 한번 들어보자 똑같아 달라? 첫 번째랑 두 번째? <목소리> 어, 오나도 여러 개 들었네 <목소리> 어 요거 두개 비슷한거 같은데 그 다음에 어이 친구랑, 이 친구랑 비슷한거 같지않나? 좀 비슷한거 같은데 어, 이게 밤처럼 생긴 어, 어, 어. 그거예요네 맞아요 친구들 와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칠엽수 열매를 보여줬는데 칠엽수에도 두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열매에 나름에 가시가 나있는게 있고 이 뚜껑 가시가 없는게 있어요 요게 세등분으로 나누어지면서 안에 요 알이 들어있는거예요선생 까볼게요 진짜 안에 들어있는지 자 맞지얘들은 뭐가 들어있어? 안에 들어있지 방금 그 알처럼 오지? 이 칠엽수 열매가 여기 쏙 들어있는 거야 요 조각이 몇 조각으로 붙어있었어? 세조각이야 조각. 조각. 어. 재밌어요 오늘? 재밌어요? 얘길 해요 얘길 <웃음> 대왕 참나무의 열매를 쌤이 손에 하나씩 쥐어줄 거야 따어해지지 않게 자. 지금 이 열매가 어디? 어떤 나무? 와, 대왕 찬나무의 열매다. 만져보고 냄새가 나는지도 맡아보고 선생님 이거 너무 부드러워요. 선생님이 오늘 꽃을 따지 않아요 얘기했는데 어떤 친구가 꽃을 땄나? 주워왔나? 응. 열매 친구들? 네, 친구들. 잘 보여요? 네. 네. 잘 보여요? 자, 본 친구는 넣어주세요. 네. 저런 열매는 왜 초록이었을까? 팬님도 많이 와서 이 열매들은 친구가 말한 것처럼 씨앗에 번식해서 나무를 자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는 가을이 되면 얘들이 열매가 연구라서 저지 나무의 열매를 음. 선생님이 이걸 하나씩 음. 줄 거야. 음. 만져보고 두께도 크게 보고 음. 친구가 음. 바꾸한번더 놀려 야 선생님 <웃음> 엄청 많아보왜안 보여 안 보여 다 같이 이러다 마세요 하트 찾았어요? 사과 냄새 가나 응, 사과 같아. 우리 모은 거좀 볼게요. 많이 모았네. 친구들 모여보세요. 오늘 강서구 마을공동체 동네 친구들 팀에서 우리 지역에 함께하는 숲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과 아빠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수채원 같은 좋은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2023년도에도 마을공동체 동네 친구들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정말 좋다. 많이 좋았다. 그렇지 단풍잎도 좋고 그렇지? 가운데 있는 거 벌집이에요. 벌집 같죠? 네, 음. 친구들이 꾸면 밥상 어떠세요? 보세요. 우리 새들한테 뭐라고 할까? 새들아, 고마워해줄까? 친구들 다 같이 어, 새들아, 고마워, 맛있게 먹어 해줄까? 시작. 새들아 고마워 맛있게 먹어. 나는 도토리를 좋아하는 봄이야. 아, 아, 네. 네. 어치야!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열매가 씩씩하고 멋지게 잘 자라서 또큰 나무, 멋진 나무가 되어야 되겠지? 우리 동네 어른들이 우리가 잘살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모두 감사합니다. 인사 하나 둘셋 안녕! 오늘 참여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이들과 주말에 여기저기 다니지만 이런 좋은 식물과 함께 자연과 친화적으로 설명도 듣고 아이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아이랑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짜 좋은 저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 즐거웠어요 오늘 네. 뭐가 즐거웠어요 <웃음> 다 즐거웠어요 <웃음>